시청률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고장님 당장 나가버려! <웃음> 시청률 도대체 시청률이 이게 뭐야? 이모니도 시청률이야. 도대체 여러분 시청률 때문에 언제까지 나올 화를 내지 만들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옛날에 음. 음. 그 요리니 건강이니 그딴 거 말고 말이야. 어? 그좀 시청률을 좀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해 오라 말이야. 음. 아, 화끈한 아이템이라. 저... 성형수술 같은 거 어떨까요? 요즘 그 여자고 남자고 죄다 그 성형수술이 붐이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요, 요즘은 짠거풀은 거의 기본이고요. 남자들도 그거 많이 하던데? 그거 안한 사람들이 없대요. 그, 그게, 그게 뭔데 뭐야? 그거, 그거 뭔지 모르세요? 그, 그거, 그거 뭐야? 뭐야? 뭐? 그, 거 그거 모르는구나. 대머리 몸발 이식수술이요. <웃음> 옛날엔 대머리들이 되게 서러웠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수술 덕분에 되게. 웃고 지낸대요. <웃음> 우와, 부장님, 그럼 이제부터 웃고 사셔도 되겠다. 근데 <웃음> <웃음> <웃음> 아침 프로에 너무 자극적이진 않을까? 그래. 아, 그리고 뭐야, 그게 아침부터 무슨 성형이안 어울리게. <웃음>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내가 판단해. 오늘에 개털 흩날리는 소리 들지 말고, 당장부터 성형 프로 아이템 준비해. 아, 내일 모레가 당장 녹화데 어떻게 바꿔요? 하라면 당장 하란 말이야! 아주 고추질이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나 <웃음> 이거 무슨 잣다리야? 아, 이놈어가 시청을 좀 올려주면은 지들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란치고 가게 잡고 얼마나 좋아? 아이고, 모처럼 회의를 좀 했더니 머리가 다지근거리 <웃음> 여보세요? 아, 임부장! 나야, 김교수! 아, 어, 김교수! 어, 그래, 웬일이야? 어, 다른 게 아니라, 내 갑자기 해외 세미나를 가게 됐지 뭐야. 그래서 자네한테 우리 신방과 특강을 좀 부탁하려고. 뭐야? 어? 특강? 내가? 아, 자네 정도면 내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네야, 방송계에 실무 경력도 많으니까 학생들에게 생생한 강의를 해주지 않겠어? 하긴 뭐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지. 이왕이면 학생들 견학 실수도 좀 부탁하고 아 자네 자리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도 방송국 부장 친구 덕좀 보세, 응? <웃음> 아내라고 뭐저 그렇다면은 말이야 사실 나도 어 대단히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뭐 어쩔 수 없이 그럼 프로페서가 되도록 해볼까. <웃음>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드디어 나도 캠퍼스에서 부르네. <웃음> 이 성형은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성형으로 안 좋은 관상을 고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남자분. 아 저요? 예.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웃음> 맞죠, <웃음> 맞죠. 너 맨날 나보다 나이 들어오는 소리 많이 듣잖아. <웃음> 그게 바로 이 눈꺼풀이 밑으로 처져서 늙어 보이는 거예요. 쌍꺼풀만 살짝 하시면 한 10년은 젊어 보일걸요? 아이 참 선생님도 참 재미난 분이시네.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그 10년씩이나 젊어 보여요? 아중말이라니까요 음. 그럼 요즘 그 선호대는 성형 추세는 어떤 겁니까? 아 요즘 추세는 김혜수 씨의 입술. 음 김희선 씨의 얼굴형. 그리고 최진슬 씨의 눈매. 음 어유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작가분, 이 턱선만 좀 깎으면 바로 최진슬이겠는데요? <웃음> 아 에이, 그런 애가 있겠어요? 선생 너무 허하시네요. <웃음> 아, 이거 <웃음> 허하긴요. 아, <웃음>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얼굴에 주름 좀 있으신 분. 남편 네. 네. 저분은 주름 제거만 하면 바로 차 입히겠습니다. 차 그리고 저쪽. 저, 저요? 예. 저분 같은 경우에 눈매가 너무 강렬해서 이 입술만 살짝 눌러주면 바로 취미수예요. 예? 네. 아, 그리고 이쪽. 여기 계신 상녀분. 저도요. 완벽하신데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 이 얼굴에 보조개로 포인트만 살짝 주시면은 양 이비가 따로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니다제을 믿으세요. 아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네. 아, 아, 아, 아, 아, 그래 그렇지만 그래. 케이스가 말이 되지. 아, 우리 까봐요. 그래요. 뭐 턱만 살짝 깎으면 최진실이라고? 언니 잠깐만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만 있어봐. 이렇게 특선을 가리면 계란형이? 야 보름달이야? 마른 모가 되는구나. 야, 아유 저기 정말. 아 그냥. 턱은 확 깎아버릴까, 진짜? 와! 최진실이다! 남자는요, 여자 나름이에요. <웃음> 같같 입만 살짝 눌러주면 최민수라고? 한복하네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응? 네복하네아 <웃음> 그럼 참잘 생겼다 응? 네 주름만 없으면 차인프라이 거지 응? 야, 똑같다, 똑같아. 형형 똑같아. <웃음> 어? 뭐야, 어? 응? 어?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라라라라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치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 무엇이냐, 무엇인가 하면, 다시, <웃음> <웃음> 방송이란 정치경기 문화사회, 보도의 각 여론과 교양, 음악, 미술, 이, 기타 연예의 대중매체를 다수의 이, 대중에게 전파함으로 해서 그 아빠, 쉬메하러 가야 되고? 그거를 잘 나가다가 또 야, 알았다. 그래, 곧 나간다. 딱것 같단 말이야. 아버지 알았다고 곧 나간다고. <웃음> <웃음> 아, 정말 천만 거200나왔네 200. 남았네, 200. 아, 씨. 나도 이거 관상에 안좋아서 그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푹만쓰는 거냐, 도대체. 아 그럴지도 모르죠. 관상적으로요. 차장님처럼 이렇게 양미간에 주름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그, 래 그래? 그럼 나도 성형수술이한번 해볼까? 야, 니네 그뭐 성형어 쪽으로도 어떻게 니안 하냐? 아, 왜해래 왜? 아, 아, 아, 무슨 성형야이 기사 좀 봐. 취업난의 여파로 대기업 면접을 앞둔 남성들. 성형외과 만원 사례. 평균 수술비 300 정도래. 야, 나는 그냥 앉아서 300을 벌었다. 벌었어. Good morning, e 어서요? 어서요?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내가 오늘부터 이캠퍼스에 강의를 나가게 돼서 말이지. 네. 음, 앞으로는 이제 부장도 부장이지만 주로 임 교수님, 이렇게 좀 불러줘요. <웃음> 쟤넨 뭐야? 또 아침부터 주식인가? 아, 그, 그게 아니고요. <목소리> 여러분 각그 시청률 올리라고 했으면 밤새 고민을 해도 부족을 받을 말이야. 아침장이 웬 주식이야 또. 아 그냥 잠깐 들여다보고 뿐이에요. 아이, 그냥 잠깐 지고 먹어. 제발 그시청률좀 신경을 써. 한시도 방심을 하지마. 해가 떠도 시청률, 다리 떠도 시청률. 시청률이 최고야. 시청률이란 무엇이냐? 방송을 평가하는 한 잣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청률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저급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순기능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작점에 가슴아픈 방송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은 말이지,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제작, 엔지니어링 세드, 조명, 카메라,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지. 저 교수님, 응? 교수님은 CP라고 알고 있는데요. CP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CP라는 것은 Chief Producer, 즉 책임 프로듀서라는 뜻인데 예, 네, 대충, 연닐곱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입니 대단하시네요. 와. 와. 저기 선생님, 저기,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지. 힘들지. 그러나, 올바른 방송 문화의 창가을 위해서, 비록 내가 나를 보다 덜 자고 덜 노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네. 왜냐? 보람은 피곤을 몰아내니까. <웃음> <웃음> 아 정말 남들은 눈코 뜰수 없이 바쁜데 그냥 허고 헛날 그냥 잠만 주무시고 정말. 에이. 아유, 이해해라. 뭐처럼 강의하고 오셔서 피곤하신 모양이다. 쉬는 건 좋은데요. 소만 안 고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장님, 저 부장님. 저, 저기요. 저 내일 하루만 좀 쉬었으면 해서요. 그래? 아 왜? 아 저기 제가 저 몸이 여기저기 막안 좋아서요. 종합 건강 진단 좀 받아 보려고요. 어, 그래 그럼 뭐, 뭐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그런 거뭐이 차장한테 얘기해야지. 예예 그래. 예, 말해야죠. 그래도 저 제일 어르신이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응 음, 그래 그래야지 잘했어 뭐,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럼 저 계속 주무세요. 어 네. 그래. <웃음> 어야 담배 한대 피워 가자. 커피 한잔 드실래요? 네. 이게 뭐야. 장동건, CF 억대 계약. 야, 얼굴 하나 그냥 반반하게 잘생겨가지고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구만. 어? 그러게요. 요즘에는 얼굴 하나 잘생긴 게 재산이라니까요. 나도 이번 기회에 얼굴 확 뜯어고쳐가지고 탈렌트나 한번 해볼까? 얼굴은 그렇다치고 말투는 어쩌건데요. 탈렌트 <웃음> 안하고 개그만 하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네. 개그맨 중에서도요, 생강수술 해가지고 얼굴이 혈굴된 얼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더라? 어? 남기지! 어, 맞다! 야, 우리 사람, 장민! 아. 아유, 이기 오랜만이에요? 네, 어, 잘 됐어. 형님 어, 좀 잘생겨진 것 같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보여? 어? 사실 말이야. 내가 이번에 한 2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확 허물고, 재개발 싹 만들었잖아. 어? <웃음> <웃음> 우리 마누라는 재혼한 기분이래.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 어, <웃음> 봐봐 이마 팽팽하지? 응. 예. 어, 이 주름 내가 쫙 펴거든. 주름을 펴요? 펴봐. 내 얼굴이 이 정도면 말이야. 나 피디는 바로 차임표 된다. 아, 무슨 차임표는? <웃음> 내가 장담한다니까 어? 차임표 돼. 그러냐? <웃음> 한번 해봐요. 차임표 된다는데 겁나 이렇게 뭐가 있대요? <웃음> 아, <아이>, 그래도 <웃음>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웃음> 주름제거수이렇게 비싸요? 비싸긴요 하베터를 아, 차이표로 만드는데 <웃음> 이게 죠 아, 그래도 너무 비싸요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좋습니다. 내남 피디한테는 특별히 싸게 해드리지. 대신, 한 명만 더 데려오세요. 한명 더요? <웃음> 한 명만 더 데려가면 싸게 해준다고? 아, 누굴 꼬시지? 제 눈썹 좀 붙이라고 꼬실까? 아니, 아니, 저는안 넘어가. 그래! 유재석이다. 아이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봐. 네. 왜요 야, 눌러봐. 네? 야, 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최민수랑 똑같다. 야, 너도된거 아니냐? 얘가 무슨 최민수랑 똑같아. 아 나도 최민수를 안 닮은 거 알아요 선배 또 나한테 아바 하는 거 보니까 뭐 먹고 싶어서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야 아니야 먹고 아니야, 싶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네, 해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봐봐 야 얘가 안경 때문에 달라 보였구나 그래? 안경 때문에? 너 안경만 벗어봐 미스터네 응. 봐봐 똑같잖아 지금 야너 진짜 똑같다 어? 야. 어디가 똑같아 이 깨잖아 툭 튀어나와갖고 아유, 무슨 최민수야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봐봐 너 여기다 입만 살짝만 눌러줘봐 여기다 이렇게 눌러줘봐 봐 똑같지 야 봐봐 똑같잖아 난 수술 같은 거안 한다 야, 너 진짜 똑같다 어? 야너 혹시 무서워서 그러니? 아니다 난 두려운 거 없다 에이 참! 내가 그러고 보니까 비쌀까 봐돈 없어서 그러는구나? 어? 야, 둘이 오면 싸게 해준대. 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절대 수술 같은 거안 한다. 너 둘이 오면 싸게 해준다니까! 왜 안경 은혀혀도 맞춰서 키지? <웃음> 그렇지야. 네. 예. 여 응? 너 남북 정상 회담도 했는데. 응. 너 눈썹 이 번개 붙이자. 야. <웃음> 아침마다 펜슬을 그리면 돼? 간단해. 가뜩이나, 여자 관리 힘들어 죽겠는데. <웃음> 자식이! 찬란시 하긴. 아, 나 차임표 되고 싶은데. 아, 지들은 얼마나 잘생겼다고 말이야. 사람 입 갖고 놀리고 난리야, 정말, 진짜. 기지않 죽겠어, 잠깐만. 둘이 가면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얘네들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가 바로 내 방송 인생 30년이 그대로 담겨진 곳이야. 말하자면 내홈그라운드라고나할까교수님 <웃음> 아, 30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연예인들도 많이 키우셨겠네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또얘기하 다면 입이 아프지. <웃음> 왕건이의 수종이, 미니시리즈의 저령이, 시프의 여왕 진실이, 아, 또 아, 가수로 말하자면은 말이야. 아, 다 돌려봐. 돌려봐 그 누구 줄아라 어? 김현정도 부장님이 키우셨어요? 어, 그그애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촌스러웠어 근데 내가 다 갈고 닦아서 오늘 날에 현정이를 만들었지 어, 응? 어, 이 현정이 아니야 어? 어 현정이 아, 나야 어? 누구이시죠 아니... 나야, 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바빠서 어? 아니... 나 나를 몰라 아 제가 지금 녹화를 봐야 되거든요. 사인해 달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사인. 내대상 나의... 부탁드릴게요. 이게. <웃음> 에 예. 예, 예, 예. 알았어. 내가 그 방송의 원리를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다. 어? <웃음> <웃음> 하, 그나저나 누굴 곳이지 휘재같이 멀쩡한 얼굴은 안될것 같고. 어, 옆에됐님 그래, 바로 저 얼굴이야. <웃음> 박차가 내가 너도 들어줄까요? 아니요, 별로 안 무거워요. 네. 박 작가 나 사실은 아까 저기 박 작가 멀리서 볼 때요 최진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진실인줄 알고요. 사인 받으러가려고 그랬었어요. <웃음> 그런 걸 되게 많이 들어요. <웃음> 에이, 그렇죠? <웃음> 그렇군요. 짜근데요 사실 다른 데는 다 최진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사실 턱 쪽이 좀 오게 티예요. 그죠? 음.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니, 아니요. 안 들은 거 없는데. 근데, 이, 저, 사실, 이, 티라는 건요, 이, 빨리 없애면 없을수록,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수술하라고요 예, 수술. 그, 저기, 내가 들은 얘긴데요 이, 둘이 가면요, 이 수술비를 싸게 해준대요. 전요, 제 얼굴에 진짜 만족해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수술하면 어떡해요? 예, 폐교님은. <웃음> 물론, 저, 지금 그 얼굴에도 만족하겠지만요. 나 같으면 진짜 확 수술해버리겠어요. 아니, 턱만 깎으면 최진실인데. 됐어요, 글쎄. 아, 도대체 저 싫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최진실이랑 똑같다는 말 너무 많이 듣는데, 스스로 왜 해요, 내가? 자 네, 여기가 바로 방송문화창달의 산실, TV 제작국라는곳이지 바로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본인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나 할까? <웃음> 알겠지. 네. 해봐 회의 하나? 아, 해, 해 야죠 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침 우리 이제 학생들이 계약 끄고 했으니까 말이야. 지금 당장 회의를 해. 그래가지고 바로 저, 이 TV 제작회라는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 주자고. 어? 그러죠, 뭐. <웃음> 어, 자, 그럼 내가, 이제, 시작, 그러면.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냥 회의를 하는 거야 자, 시-작! 자, 그런 말이야 어제 그성술 아이템부터 말해볼까? 어? 예, 저, 의사가 준 수술 자료 테이블 보니까요 코 수술에서부터 배 지방 흡입 수술까지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피도 많이 나고 수술 기구도 신기하고요 턱 수술도 있지? 음, 얼굴을 거의 분해하더라고요 주름 제거 수술도 있어요? 예, 저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이렇게 확잡아당기뿐 어, 아우 아, 저기, 입은요? 입도 그 턱하고 비슷하던데요? 어우, 어, 진짜 나같다다찢어버리는구요 아, 그래서 그런 테이블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부장님 얘기 못 들었어? 걱정은 무슨 걱정 시청률만잘 나오면 되지 그냥 내보내 그래 아, 그래도 그렇죠 아침 시간때 우리가 뭐 몬도 가에도 아니고 피가 뚝뚝 흐르는 그 테이블 어떻게 내보내요 시청률도 좋지만 너무 저급하잖아요. 야, 부장님 말서 버섯 까먹었니? 어? 저급이구나 말이고, 우리의 목표는 뭐 오지 해가 떠도 시청률, 다리 떠도 시청률. 우리 부장님 모터가 해가 떠도 시청률, 다리 떠도 시청률, 시청률이 최고라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닐까? 에이, 에이, 시끄러, 시끄러. 이제 회 이걸로 끝내, 끝내고 어, 우리 학생들은 말이야, 이제 계량, 회의 결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방송 현장 계란을 하라고. 나가. 윤 피디, 윤 피디가 드리면서 계약 좀시켜주아어그아 부장님 직접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회의 마치고 저 편집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다른 피디 시켜버리면 되지 않아? 예? 네? 아이, 알았어. 이리 오시죠? 이리 오시 앞으로 말이야. 어? 시청률을 생각하자는 어떤 아이디어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웃음> 나는 너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웃음> 그럼 누굴 꼬시긴 꼬셔야 되는데. 언니, 정신 먹었어? 어. <웃음>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아 오늘따라 화장이 너무 안 먹는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화장이 어떻게 더잘 먹어. 내가 매사 느끼는 거지만 너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언니는 세슬스럽게왜 그래 근데 최원아 너는 포인트가 없다 진짜 어? 눈딱 감고 의사 말대로 보조개 하나 해라 어? 싫어 언니는 야 남자들 얼마나 보조개 있는 여자들 좋아하는지 아니야 일본 여배우들 봐봐 죄다 뜬 애들 다 보조개 있잖아 정말? 아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뭐 뭐하러 돈을 들여? 그것도 만만치도 않을 텐데. 아니야, 둘이 오면 싸게 해준대. 그리고 야 보조개 같은 건 어쩌면 의사가 그냥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 진짜야? 아, 싫어. 난 그냥 자영민으로 남을래. 아, 기집 그냥 나랑 둘이가 자지 뭐? 둘이 가면 싸게 해준다고? 그럼 이참에 보조개를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아이, 아, 부장님 왜또 비상이야, 퇴근도 못하게. 윤 선배, 무슨 일이에요? 몰라, 전원 다나무랜다 아, 아무래도 말이야, 이번 성형 아이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 부장님 오시기 전에 머릿속 정리 좀 해놓으라고. 어? 근데 아까 학생들한테 들은 건데 우리 부장님 강의하면서 뭘 했는 줄 알아? 그 시청률만 앞세워 무리한 아이템을 쫓는 풍토를 빨리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단다 하들 어. 말이 우리 부장님 두 얼굴의 사나이래 헐크야 근데 니들 그 아이템은 생각 안 하고 니들 얼굴 고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응? 아니야 우리한테 그 거야? <웃음> 두 얼굴 고서 내가 아니면 됐고 야 근데 이두 얼굴의 사나이는 왜안 나타나냐? 응? <웃음> <웃음> 너희들이 날범캠퍼스적으로 칭필을 줘? 좋아, 그래. 너희들 퇴근은 다 했다. 이 <웃음> 그 차장, 네. 모레 녹화 준비 다 됐나? 예저 성형수술 아이템만 정리되면 다 됐습니다. 구성한 가지고 와봐. 아, 직 그, 게요 저, 아직 닥터한테 자료들이 다안 와가지고요. 그 아무래도 그 수술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까지, 그럼,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뭐 하고 있었어? 아 예, 저, 그게 저백수 다, 다 넣어주게 됐습니다. 도착만 하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뉴육 PD. 빨라 가져와. 예. 민감한 사항일수록,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 그거까지 다 내가 다 챙겨야 되나? 그거 다 내가 챙겨야 돼! 뭐 해, 빨리 안 가져오고. 아니, 저, 그게. 이거 가져와. 네, 아니,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야? 아그 그 수술 시... 스케줄? 남이삭, 아침 10시. 유재석, <웃음> 오후 1시. 신세대, 오후 4시. 박정민 저녁 6시. 주식 김하준씨는 5일 후에 실법을 빼러 오세요? <웃음> <웃음> 안안 아니, 편지름이야, 편지이안 하시네. 시장! 아니, 아니 성형 수술 아이템을 잡아냈더니 지들이 성형 수술을 받아? 어? 안 인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주면 모하라 어떻게 든지시청 들이 올려라 좋았어 너희들 오늘 모조리 다밥을새심 <웃음> 김하균이 불러 건강진단은 무슨 명의 건강진단이야 빨리 호출해